야 말이라더라니. 말이야더또 찍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정면이야. 편집 다선 거지? 어, 아, 내가 편집하아아몇 명이야 유튜브? 몇 명이 꽤 많아. 3명 넘어. 이 많아. 얘명 예, 많아? 얘네 보 입금해라. 어 올리려면 한.. 3에이 이거 4월 말올라야 얘랑 나.. 이거 박으라고나 해줄게 오빠가. 오케이. 난 했어. 나 무려 오제. 유튜브 프리미엄이야. 영상 올리때 오케이. 이거 언제 올라가, 여기서? <웃음> 너가 예상해 봐, 누가 제일 잘할것 같아. 난 너. 어? 아? 내가 사주 봤을 때 28회 할것 같아. 20대 할것 같아. <웃음> 음. 나는, 나는, 나는, 나 20대 갈것 같아. 20대 안에갈할것 같아. 나는, 나는 20대? 나 언제 할것 같아? 마흔이 머리 마흔. 머리 막아. 야, 현수 어. 조용히 조용히 애들 잘 챙기네. 수인 그래, 약간 좀 다운됐네. 유 점. <웃음> 아... 사연이 <잘> 유치했죠? 사이안 <웃음> 먹어? 먹어 왔어? <웃음> 아 진짜 거짓말 치고 너랑 나랑만 맨날 애들 차 태워 가지고 보내. 주제 <SR2> cool 더 먹고 싶고 어머니 no. 배불러. 배불러? 배불띠. 배불띠. 바람 배불띠. 배불띠. 배불띠. What the fuck was that? <웃음> <웃음> 야 아직도 짖냐? 나옷잘잡로 입어. 비어 비어. 여선 아나몸캐미가너 진짜 배불뚝인데 어떻게 해? 야 얘말 아니 왜표현 저렴했나? 어해오하나너 망자 있어 본데 <목소리> 있어 없어 <목소리> 없지? 아, 있어 2등의 편지 나어나가하뭐요요 나 아, 손준혁입니다. 송관입니다 아. 아, 남자저먹을 사랑! <웃음> <산들이랑>. 손들랑! <웃음> <웃음> 이뻐졌더라 이뻐? 이뻐졌더라고. 아이좀 이뻐졌어. 어, 좀 이뻐졌어. 어. 어. 어. 좀 이뻐졌어. 아. 남자 자신감이 영상 오지게 남겨놨다, 이름막 오케이! 우리 지 진짜 너감동 진짜 감동 뭔데? 집 가서 봐. 지금 집 가서 봐야 돼. 너 우리의 진솔한 대화를 집 가서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보다 약한 이성기 아... 시키는 말나 네. 이렇게 아이씨. 챙겨주는 거야? 진짜 미안한데 너네 나간 사이에 이기 최적 최적 그렇게 해야 돼아가오 <놀라> <놀라> <놀라> <놀라> 감자 좀더 먹을 사람? 허전 <놀라> 귀여워 안, 기어, 안 귀여워 상현이 귀여워? 귀여워! 근데 <놀라> 네수 어디 가? 죠 오면 오면 알수 왔죠? 왔죠? 와, 씨 황도 시을때 와, 애들이 졸라 욕하고.. 야 황도 이거 0비0 0 100, 100, 0 0 0 0 0 0 0 고마워! 반성을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왜 힘든 거 아니야? 마치 <웃음> 볼수 아 있어. 아, 우리가 못 만들었어. 너 아, 남자 아, 아, 아, 친구한테 해봐. 아침에 서 아, 누구 밥 먹어 왔죠? <웃음> 받아준 <받아주는> 순간 천생연분. 내려놔 이게 진짜 미영이 먹으면 먹는다. 나손씨 아, <웃음> 빼시나요? 먹는다. 안 뺍니다. 안 뺍니다. 안뺍안뺍니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야, 근데 우리 존나 싸웠을 때야 우리 그, 어. 좀 싸웠을 때 있잖아. 야야수빈 야, <@A1> 야, 잠깐만. 야 부러웠어? 뭐야, 높아, 뭐야 이거 야. 아니 뭐 그냥. 야 이거. 아 이거 저으라는데 꼬았다. 자즈티비. 아저이꼬 치고 먹다안워이야야민이안치였이 정도면. 민영이 치면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맞아, 다아김보 예림이, 안녕! 아, 예림이, 안녕? 예림이, 안녕! 아, 안녕? 민혁이, 민혁이, 대, 딱! 대, 딱! 우라와 그대, <람쥬> 아, 아, 아, 아! 근데 예림이, 무슨 옥자고 있는 아, 와,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몰아에 있는, 예 손민혁의 변화 마치의, 이이라고 합니다. <람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빈이라고 합니다. <람쥬> 아, 시민저 술을 잘 마셔요. 아예 그러면 인터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웃음> 하루 <웃음> 기분은 어떤가요? 오늘, 오늘 술자는기어디아혹시몇시 어... <웃음> <웃음> 가시나요 지금? 남았죠 야? 오, 우와, 와, 오 와,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웃음> 해주세요. n 앉아요. 예이화이테 예리마 가서 재밌게 편집해라. 자, 화장실 가자. <놀람> <화장실> 가자. <놀람> <놀람> <좋아. 놀람> 오중차 시 <놀람> <놀람> <놀람> <진짜. 놀람> <놀람> 야 근데 손민이 어디 갔어? 나 이거 토하러 간거 아니냐? 아, 밖에서 차 <웃음> 소주가 한번 그대로 남 이렇게 먹는 걸 처음 봤어 근데 영상 어떻게 올지 궁금하긴 하나 <웃음> 어떻게... 근데 민영이가 제일 조카일 것 같은데? 고고. 32나25 20정신작왜 시? 손흥천 정이 박지정 박이죠 보고 봐. 차돌이 아, 예, 2 1이 예, 예. 찬돌이. 예, 예. 이 찬돌이. 찬돌이. 찬돌이. 이 찬돌이. 이 찬돌이. 찬돌1찬 아이 h 진 n k y u 아 t h o r e a l i t t l 나 사는 거. 야, 이사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이 이제, 이제, 이이야1 5이 이제, 1 5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화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임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다